안녕하세요. 막냉이에요 오늘은 에이든도 레이라도 다 바빠서 아무도 없어요. 외로운 혼자만의 싸움이에요. 이제는 전화도 안 받네요. 저를 차단한 걸까요? 제가 너무 괴롭힌 건가요? 사실 아싸는 저였나 봐요. 문화상품권은 에이든의 지갑에서 쏙 빼갈 거예요. 그나저나 모험관님들 에단의 이벤트 제일 참여하고 계신가요? 전 이번 이벤트가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 퀴즈는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두구 두구 두구 에단의 퀴즈로 정했어요 문제 가볼게요 다음 중 에단의 특별 상자에서 나구지 않는 아이템은 무엇일까요? 1구 태고 주먹두 선택 상자 2번 미확인 태고 엘리언구 3번 환상마 도전 상자 4번 에이든의 문화상품권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세요. 1 0명을0첨해서에이0분 지갑에서 나오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. 하나 둘셋끝 문화상품권이